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63rd love letter 63번째 러브레터 믿는 대로 되라. 믿는 대로 되라. 마태복음 9장 29절. 영어는 메시지의 9장 29절 부분인데요. 굉장히 짧지만 임팩트 있고 중요한 문장으로 보입니다. Become what you believe. Become what you believe. 왓이 예, 이렇게 음 굉장히 가운데에 있으면서 become 이나 believe you, believe 같은 이제 목적어를 대신 하는 경우는 어, 무엇을 이라는 여기서 어, 믿는 대로 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become 다음에 보호가 오고 뭐 이런 문법적인 설명을 제가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become what you believe 어, 9장 29절의 음,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같이 잠깐 살펴볼 성경의 본문은 마태복음 9장의 그 앞부분입니다. 29절 앞부분에 그 18절부터 2 6절까지곧 예, 고기를 잠깐 볼 거고요. 사실 그 9장 29절이 있는 부분도 신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어...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고 어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다양한 병들을 심지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한다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의학적으로도 현대의학으로도 할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 특히 주, 이미 죽음이 심장박동이 멈춘 사람을 다시 살린다는 거는 참 어, 기적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어, 9장 29절에 보면 혈루증이라는 병을 12회 동안 알던 여자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이 표현이. 어, 제 한글, 영, 한글 성경 번역본에 보면 이는 제 마음의 그 거동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제 마음에라는 표현이 좀 인상적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표현에서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이라는 게제 이제 많은 이제 어떤 기독교나 신을 믿는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분들이 이것은 집단적인 최면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진짜 어, 집단적인 최면 보다는 어, 성경에서는 그한명한 한 명이 본인의 결정과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믿음이라는 거 신을 믿기로 하는 거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결정인데 이 여인처럼 자기 스스로 마음에 이것이 옳다 생각해서 어, 신에게 자기를 맡기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나옵니다 예. 어... 그러면서 이제 구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죠. 너의 믿음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The Message에서는 어 Courage, Daughter, You took a risk of faith. Now you are well. You took a risk of faith. 이런 Take a risk 가 위험을 감수한다는 건데 믿음이라는 위험을 네가 감수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인상적인 번역이죠. 이것도 예.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리스크 어, 가 있다고 예. 물론 이것도 잘 얘기해야겠지만 어, 많은 이들이 신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존재이시고 그러니까 어, 그리고 CB, Contemporary English 버전에서는 Don't worry, you are now well because of your faith. Don't worry, you are now well because of your faith. 어, 믿음 때문에 음... 이제 건강해졌다는 것이죠. 어, 음... 기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그 구장 이 22절 이 앞뒤 부분에 보면 또한 관리가 자기 딸이 방금 죽었는데 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만 주면 살아날 것이다. 이런 역시 엄청난 믿음의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쉬운 표현이 아니죠.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사실 황당한 얘기죠 죽었는데 죽어서 그 관리가 온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성경이 되게 사실적이에요 9장 24절에 보니까 아, 그들이 비웃더라 Everyone started laughing at Jesus everyone started laughing at Jesus. 예수님 보고 비웃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또 제정신이 아니구만 이런 식으로 아 우리는 어땠을까요? <웃음> 우리도 한번 생각을. 어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웃는 무리들을 내보낸 다음에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어, 일어나는지라. 지금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그런데, 어,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중요한 사,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신은, 또 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정확히 이 세상을 만든 존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조물주라고 얘기하죠. 창조주라고. 그분들이 정말 그런 존재라면, 여러분, 병을 고치는 거는, 어, 창조하는 것보다는 매우 쉬운 일일 것이고요. 또 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존재들이라면 우리를 만든 조물주께서 그런 죽어있는 육체에게 다시 생명을 주는 것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신을 어, 어떤 철학적인 컨셉으로 믿는다든지 즉 조물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야기 하시는 파생적인 능력들, 병을 고친다든지 이런 능력들도 믿음을 갖기가 힘든 거죠. 어...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이런 중요하면서도 경이로운 것, 당연한 것 같지만 경이로운 것이 상대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무슨 얘기인지 아실거예요. 여러분 예. 나의 부모가 나를 어, 보살필 것이다. 이 믿음. 물론 이 믿음이 너무나 어, 설명할 수 없이 중요하고 놀라운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깨졌을 때뭐 연인 사이에서도 사랑하는 상대가 나를 어, 처음과 같이 사랑해 줄 것이다. 이것이 깨졌을 때 굉장히 큰 배신감과 상처를 또 받게 되는 것이고요. 예. 어 저도 주기도 하고 받, 받아도 본것 같은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예, 믿음이라는 것이 참 음,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사랑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하는 일 중에 어른들 성인들에게 영어 이 소위 말하는 족집게 과외라고 하죠 단기간에 성적을 올려주는 그런 수업들을 좀 전문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물론 일반 회화 수업도 조금 하지만 어, 영어회화 수업이건 어, 속성으로 어떤 성적을 올리는 수업이건 간에 제가 뭐 연구하고 이것이 좋겠다 연구하면서 정리하고 그런 거를 이제 가르칠 거 아니에요 뭐 저거가 뭐 베스트고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만이죠 사실 어,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의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해요 제 수준에서 그런데 제가 알려드리는 거를 정말 소중하게 연습해서 어 성적을 올리고 영어를 못하던 분이 영어를 잘하고 이렇게 간혹 저를 놀래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분 제가 한번 만났어요 이 코로나를 뚫고 지방에서 한 분이 올라오신 분이 있는데 어... 그분은 굉장히 즐겁게 수업을 받고 가셨지만 휴가를 내셔갖고 지방에서 올라오실 정도니까 그분은 나중에 제가 뭐 드려야 돼요 이번에도 두번밥 사드렸어요 솔직히 제가 너무 감사해서 음, 뭐 그분도 저한테 뭐 밥이나 커피 여러 번 사셨고요 예뭐 얘기하자면 그분 얘기는 좀할게 많은데 어쨌든 신기한 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분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유명한 학원 같은 데서 이제, 진급하는,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인데, 지방에서 성적이 안 나오는데, 이제 같이 성적이 나왔으니까 그분은 이제 저를 고맙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어, 그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제 얘기하다 보니까 대단하다는 게또 느껴지는 게, 대부분은 이제 공대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진급, 성적을 위해서 수업을 그런 걸 들으면, 진짜 자기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1대1 과외를 한다는 거는, 진짜 열명 중에 한명 있을까 말까인데 대부분 그렇게 하다가도 이게 시험 수업처럼 짧지도 않고 영어회화라는 것이 방대하잖아요 여러분 그 분야라는 것이 그래서 어 1대1로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오래 수업을 안 들으시고 저도 기대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 이제 해외 유학이라든지 이런 가는 분들, 영어를 정말 잘해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저도 영어를 잘하고 싶으니까 이제 좋은 자료들을 편집하면서 저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렇게 장기 과정을 만든 것이 있는데 그걸 끝까지 들은 사람들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걸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지금 어 제가 볼 때는 막바지 과정까지 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거는 어, 실력 많이 늘었다는 거죠. 제가 이, 어, 제가 매의 어, 눈이라고 그러죠. 실수를 찾아내는데 가르칠 때는 저도 신이렇게 커렉션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이분이 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신기합니다. 이분은 아 선생님 정말 자기한테는 최고의 영어 선생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자기도 만족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돈을 쓰면서 휴가를 내고 서울까지 올라와서 하시는 거겠지만 저는 이분이 신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전 이분이 정말 신기해요. 예. 그래서 밥도 사주는 거예요. <웃음> 괜히 사주는 게 아니고. 맛있는 거 사드렸어요. 저는 맛집을, 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저를 아는 사람들 아시겠죠. 예. 어...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니까 이제 마스크도 썼다가 했든 간, 뭐 2m, 떨어져서 당연히 수업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저희 홍대 카페에서도 한번 하시고 강남의 사무실에서 나머지 이제 수업을 받고 가셨는데 어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 이분 얘기를 왜 했는지 여러분 느끼시나요? 어 믿음이라는 그 힘이에요. 우리 become what you believe가 어 이게 정말 믿음의 어떻게 보면 위대함이에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어, 저의 가르치는 그런 거를 믿은 거예요. 아, 내가 저대로 하면 은 영어를 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영어실력이 늘 것이다. 그거를 정말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진짜 사기꾼이 아니라면 상대가 진실성이 어느 정도 있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그 상대를 그 진실성을 믿고, 내가 순전하게 믿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신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가졌던, 가졌던 이들, 이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예, 그런 게 이제 마태복음 뿐만 아니라, 어, 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믿음의 힘이죠. 어, 부끄럽지만 저는 정말 이 정도의 믿음이 있는가 저 스스로 생각해봤는데 여러분 앞에 솔직히 제가 고백하는데 아 어, 저는 그 정도의 믿음이 어, 신을 놀래킬 정도의 믿음이 저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제가 인생을 돌아볼 때 제가 이렇게 내뱉은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또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분들 앞에서. 그런 말들이 좋은 의도들이었다면 어, 오히려 제가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렇게 점점 지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히려 제가 포기했을 때 신께서 어, 제 입을 통해서 나간 좋은 의도의 말들이 이루어지도록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예. 어, 예를 어예 들면 제가 한옥 얘기했던 이런 영국, 미국, 유럽권 어 한때 이제 굉장히 신과 깊은 사랑에 빠졌으나 어 빠르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쪽의 선교 이런 거 되게 어떻게 보면 황당한 얘기잖아요 어려운 아프리카나 이런 데 중국의 지하교회나 이런 데를 우선순위에 당연히 두고 해야 하지만 어또 사각지대인 이런 지대를 어떤 신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런 것도 제가 포기했을 때 등 신께서 제 눈앞에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조직과 이런 것들을 어 함께 의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그런 결과물들도 보는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고요. 음 지금 현재 제가 부족하지만 하고 있는 어 저희 형 교회에서 이제 젊은 예배 설교도 이제 1년이 넘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제가 뭐어 이런 지금 또 감사한 것은 저희 그 그 젊은 예배 찬양 그 팀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 손이 안으로 굽는 것도 있지만 이 친구들이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음, 지금 젊은 예배가 뭐 규모가 작지만 이제 도전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교회에 안 다니거나 교회 다녔다가 이제 상처받고 포기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내년에 우리 이제 리더인 친구가 제조카인데 이제 고3이에요 고3 그래서 이제 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를 준비하는데 들어가면 어 조금 이제 입시생은 아니니까 좀더 그런 집회 같은 거를 한번 시도를 해보자 이렇게 긍정적인 쪽으로 우리가 같이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잘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믿음 있는 거는 이 부분이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예, 시도하면 굉장히 그 낙심한 젊은 친구들에게 좋은 그런 통로가 될수 있는 모임이 될수 있는 예배가 될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예, 근데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의도해서 뭐 이렇게 된게 아니고 예, 참 어떤 퍼즐을 맞치듯이 그냥 희한하게 신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하여간 제가 혈기왕성하게 뭔가를 시도하고 신합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할 때는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어, 그런데 좀 전에 이해를 말씀드렸지만, 어, 제가, 저의 혈기가 다 죽었을 때, 저의 계획이 다 실패했을 때, 어, 어떻게 희한한 방식으로, 어, 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아,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 잠실의 남포교회는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으로 아는데요. 어,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예,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정말 강추를 드리고요. 예, 제가 책을 강추하는 기억 별로 없잖아요. <웃음> 예. 그 책이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의 책이 저도 인생에 기억에 남는 책들 중에 하나인데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의 인생이 어, 겉으로 보면 그 개인이 위대한 막 믿음의 여정과 결정과뭐 이런 거를 한것 같지만 사실 뜯어보면 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깊은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셨다는. 그런 팩트를 이렇게 굉장히 성경적으로 잘 풀이한 책입니다.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 하나님을 열심 강추드리고요. 음, 두 번째 마지막 이야기는 어, 제가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그런 과거의 추억인데요. 제가 그 오늘의 교회의 교육 전도사로 교회가 크다 보니까 이제 고학년과 저학년이 초등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음, 제가 이제 고학년 부서를, 이제 오전 예배가, 오전 예배를 담당, 담당하고,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사실은. 그냥 그러니까 이제 전, 전담하는 거죠. 예, 전담해서 그 부서를 이제 교사들 교육하고, 아이들 이제 설교하고, 뭐 이런, 그, 오래전 얘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던 시절.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전담한 부서는 아니고 오후가 이제 제가 맡았던 게 초등 일부라면 초등 이부가 이제 오후 2 시에 이제 있었는데 초등 이부는 초등 일부에 비해서는 숫자가좀 많이 적었습니다. 뭐이 얘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했튼가 그러니까 제가 전담한 부서가 아니니까 가끔 이제 설교를 하러 갔었는데 거기는 잘 몰라요 제가 예 이제 잘 학생들도 잘 모르는데 설교를 하고 이제.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 어느 학생이 왔어요. 저한테 초등학생이 여학생이 와서 음, 전수사님 고맙습니다. 전수사님이 기도를 해주셔서 수련회 때 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해주셔서 자기 할아버지의 병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병이 제가 알기로 암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암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웃음>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티는 많이 못 냈는데, <웃음> 차마 티는 못 냈어요. 아니 진짜 그런 일이 막 이렇게. <웃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수련회나 이런 때또 이제 아이들이 교회가 큰 교회니까 수련회 같은 데 연합으로 가면 교사나 뭐 학부모들 쫓아오시고 이러면은 굉장히 좀 어, 안 돼도 정말 수백 명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뭐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 이런 때 제가 기도는 했을 수 있는데 기억은 솔직히 잘안 나요. 뭐 가물가물해요. 그리고 제가 전담 부서의 학생도 아니니까 더 기억이 안 나겠죠. 근데 그 아이는 제가 분명히 기억이 나는 거는 너무나 확신에 차서. 그러니까 마치, <웃음> 마치, 어, 어, 무슨 얘기 할지 감 잡으셨죠. 마치, 어, 저 전도사님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할아버지의 암도 나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믿으니까 그렇게. 어,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이죠. 뭐, 그 이후에 정말 재발되지 않았는지, 뭐, 그런 거는 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의 기도였다기 보다는 그 아이의 오늘 이 정말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 아이의 믿음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을 그런 병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그 창조주로 생명의 수여자로 영원한 생명을 줄수 있는 수여자로 어, 믿었던 그 아이의 순수한 믿음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어, 암이라는 큰 병을 어, 치유하게 치유시켜 주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Become t o believe. 어, 믿는 대로 되라는 이 신비에 대해서 저도 뭐한 명의 믿음의 순례자로서 계속 앞으로 보고 싶은 부분이고요. 여러분도 그것을 듣는 여러분도 이 믿음의 기적을 여러분이나 저나 함께 경험하면서 앞으로 그런 얘기를 만날 때 하게 된다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